이건 6개짜리가 됐네 3년근인데 하나 둘셋넷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예, 4근이라도 이렇게 크고 음. 그 툭툭하지요 여긴 몇 년근이에요? 예, 이게 5년근 밭이에요 5년근 꼼꼬락도 안 나오고 <웃음> 응? 이야 이 엄청 크네요 3근하고 4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6근은 표가 탁 나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6년근 6년근 인삼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황은 내가 40년 동안 농사 지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카디아는 냉해라든가고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는 자신있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친환경 유기농자재네 예 이게 친환경 유기농 자재 아카디안 인데요 그래 천에 1리터를 넣죠 아카디안 같은 경우는 농약과 혼용이 자유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약 처리를 하실 때마다 1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생육 초기 묘삼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약 생육 지기 동안 7에서 8회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북 영주에한 인삼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4년근 인삼밭입니다. 4년근인데도 이렇게 지금 열매와 잎이 아주 좋은데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좋은 인삼밭을 만드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근 이파리가 사근 이파리 정도 되죠 이파리가 활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건 여섯 개짜리가 됐네 3년근인데 하나 둘셋넷 네. 네. 다섯 여섯 다섯. 네. 거의 기본 네개고 네. 거의 뭐 이게 좀 좋, 쓸만한 것은 다섯 개까지 나왔는데 이런 작황은 내가 40년 동안 농사 지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휴믹산을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휴바스 코리아의 펄리머스라는그 휴믹산 이걸 넣다 보니까 이런 그 효과를 더본것 같아요 폴리머스 휴믹산이에요 아 그걸 언제 쓰시는 거예요? 예 수단 그라스를 친 다음에 네. 예전기 관리 그 8월달에 8월 말쯤에 이걸 뿌리죠 그래야 땅이 그 부드럽고 뿌리 활착이 좋고 그래서 미리 이걸 쓰고 있죠 예정지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박가리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볕집을 많이 넣고 또 미생물도 넣고 휴믹산도 넣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이파리가 크기 시작하면 아카디안이라는 그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카디안은 언제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아카디안은 소봄에 올라올 때부터 뿌려주고 우리가 첫 소독은 4월 25일날 부터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쓰지요 이파리가 이렇게 활착이 좋고 봄에는 냉해를 안 받고 아 냉해도 안 받아요? 네 냉해도 덜 받습니다 아카디아는 냉해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는 자신 있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몇 년근이에요? 예, 네, 이게 5년근, 이에요 5년근? 5년근은 키가 조금 더 크고, 네. 대공이 이렇게 굵지요 5년근? 예, 5년근. 이게, 네, 5년근. 네. 이게 손가락 막시가지 않습니까, 대공이? 그래. 이제덮하면 함이 안 좋아하니까. 어, 주기 손가락만 하고, 밑에 내려보면. 예, 네, 함은 뭐, 소주병만 하다고 할까? 그러네요. 네. 더큰것 같아. 네. 내가 손이 이렇게 큰데, 네. 이 손을 다 덮지 않습니까? 손바닥을. 손가락도 안 나오고. <웃음> 네? 이야, 잎이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두텁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병과 야네들이 야근, 야근, 죽으라고 해도 안 죽죠. 이 5군에 갑작스리 아카디안을 써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고, 1년근, 2년근, 3년근, 4근, 5근, 육년극 가장, 계속 저는 그 1년에 약한 7회 정도 아카디안을 쓰지요. 여기는 몇 년근이에요? 아, 이삼포가 4년근이에요. 여기 4년근? 네. 종자를 채취하는 것은 사근에서 종자를 채취를 하죠 에, 사근이라도 이렇게 크고 그 툭툭하지요. 아까보단 좀 작네요, 그죠? 오근보다. 네. 오근보다는 조금 작죠. 네. 그리고 이파리도 얇고 씨도 이렇게 퉁실퉁실하게 이렇게 연결 수 있는 거고, 자네들이 그냥 놔둬서는 이렇게 그 되질 않고 좋은 영양제와 모든 것을 이렇게 충분히 줘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카디안을 쓴 지는 한 7년 됐어요, 7년. 그 후로부터 그 아카디안을 7년 동안 계속 쓴 거예요. 그래, 아는 분도 아카디안을 써보라고 해서 아카디안을 지금 쓰시는 분들이 몇분 있어요. 저 때문에. 여기는 몇 년근이에요? 예, 이밭이 6년근이에요. 아, 여기가 좀, 근, 이제 올해 캘 거네요? 예, 올해 수확할 거죠. 입이 뭐, 육군 이파리가 이렇게 손을 툭탁툭딱 덮어요. 아이고. 예. 정말 좋 3근하고 4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육군은 가탁 나죠 이렇게 음, 엄청 크네 네, 엄청 크고 두껍고 이파리란 봐봐요 선명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선명한 게 아니죠 좋은 영양제와 좋은 예정지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얘기지 음. 여기가 6년근이에요 이것도 6년근이에요6년근인데 아, 우리 아카디안 쓴 거하고 입이 얕다 얘기지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병도 많고 병도 있고, 그 차에. 거기다가 대궁도 뭐, 이렇게 큰데, 뭐, 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 나오네. 자, 이게 바로 6년근, 6년근 인삼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피 파야 되는데, 지피 못 파가지고, 이게 잔미가 다 뜯겼어요, 지금. 10월달이나 11월달에 수확하면, 한 뿌리가 근한 600g, 최하 500g 이상 나가죠. 지금 인삼 농가들이 안타깝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투자를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그래도 인삼농사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삼농인들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이런 현상이 생기지 투자를 안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들 안해요 저희 아카디아는 천연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천연 사이토카이닌인 제아틴 그리고 베타글루칸, 알긴산, 베타인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긴산, 베타인 같은 경우는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크게 활착이 되고 가뭄이나 고온기 때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분을 손실하는 것도 예방해주고 양분을 충분히 잘 흡수시켜서 잘 보관하게끔 그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천연 사이토카이닌인 제아틴 같은 경우는 식물의, 식물의 세포분열과 그리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잎이 조금 더 크게 잘 자라고 이렇게 인삼의 구근의 비대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카디안 아 그게 아카디안이에요? 네. 아카디안 친환경 유기농 자재네 예 이게 친환경 유기농 자재 예. 아카디안 인데요 예. 그래 천에 1리터를 넣죠 저희 아카디안 같은 경우는 농약과 혼용이 자유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약 처리를 하실 때마다 11에서 15일 간격으로 생육 초기 묘삼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약 생육 지기 동안 7에서 8회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re we go.